자 이번에는 코사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인은 뭐 빗변분의 높이인데 코사인은 빗변분의 어, 밑변이죠. 네, 그래서 각을 나타낼 때 지금 5cm, 4cm, 3cm라고 어, 했을 때겠죠. 5cm, 4cm, 3cm라고 했을 때 밑변이죠. 3cm인 경우에. 이 각을 주시를 하는 거죠, 그죠 x라고 하는 각을 주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 i n x라는 것은 x라는 각을 주시한다. 이게 주시하는 각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각을 기준으로 해서 s i n e 빗변 빗변분의 어, 높입니다. 빗변분의 높이. c o s n 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은 우리가 주시하는 각이 x일 때 그죠? 빗변 예, 밑변. 그래서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x라는 것은 빗변번의 예, 변이 됩니다. 그래서 밑변이 5cm 이고 밑변이 3cm 이고 높이가 4cm 인 경우에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뭐 보통 코사인을 이제 이렇게 안쓰고 cos 라고 쓰죠 그죠 단순하게 cos 라고만 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괄호를 해도 되는데 5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0.6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코사인 사인이 있고 탄젠트라는 게 있죠 그죠 탄젠트 어, 탄젠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탄젠트 쓰기는 이제 탄이라고만 쓰고 뭐 x각을 주시를 할때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밑변 분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보다 좀 커져, 그죠? 1.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보통 sin X하고 코사인 X는 특성상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0보다 항상 큽니다. 보통의 경우는. 근데, 탄젠트만은, 탄젠트만은 뭐, 무한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죠? 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변분의 높이기인데, 만약에 지각 삼각형에서 이 빛변의 각도를 90도 금방으로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면, 그죠? 이빗변하고 높이의 두 개의 그 직선이 얘들이 평행선이 됩니다. 안 만나겠죠? 그러면 삼각형이 안 됩니다. 삼각형이 안 되니까, 약간 0.000000, 뭐, 뭐, 매우 작은 각도만큼 이렇게 기울이면 언젠가는 만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비편의 길이, 높이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탄젠트 값이 무한대가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탄젠트는 특이하게 1보다 매우 큰 숫자도 어, 가능합니다. 그때의 각도도 90도 근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각함수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가지고 삼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는 기본적으로 변의 비죠, 그렇죠? 그죠? 변의 비즉 분수입니다. 분수. 그래서 삼각함수는 주시하는 각에 대한 분수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주지를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주기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기함수. 여기 이제 그 우리가 그 전기공항에서 공부하는 교류가, 교류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인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죠? 사인 모양을 나타나는데, 사인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무늬를 잘라가지고 하나의 단위로 보면, 이 무늬가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주기 함수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 그 일상생활에서 봄, 여름, 계절은 그죠? 가을, 겨울.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다시 또 봄이 온다는 거죠. 그죠?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렇게 계절이 순환을 합니다. 이 계절이 순환을 하는 것은 이 o t 서 법률은 가을 t t 로 하나의 단위로 그죠 하나의 단위로 어, 주기적으로 어,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주기 함수로 s 수가 있습니다. 그래 i 사인은 주기 함 n 의한 종류죠. a t the first t 사각형 모양으로 h a 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 죠죠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형태든지 가능하겠죠. 뭐 모양만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음. 모양만 같으면 일정 길이로 잘라서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주기 이걸 주기라고 하죠, 그죠? 주기 한 주기 주기라는 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기 함수 주기함수는 시간의 반복성과 관계있죠. 시계가 12시, 9시, 3시부터 이렇게 쭉 돌아서 그죠. 10일을 지난 다면 다시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두번 회전을 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함수 성격하고, 이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주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주기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패턴, 같은 패턴이, 같은 패턴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반복. 그래서, 얼마만한 시간 동안에 반복을 하느냐. 얼마? 만한 시간 동안 반복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을 반복 시간, 반복하는 시간, 이 반복 시간을 주기라고 하죠. 주기 또는 뭐 사이클이라는 말도 씁니다. 사이클 영어로 '사이클'이라고 하죠. 사이클 주기, 뭐 주기, 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주기라는 말의 이제 영어 단어는 피리더죠. 피리 어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 함수, 사인 함수는 대표적인 주기 함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삼각 함수, 사각 함수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 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다. 사인 함수를 뭐 한문으로는 정현이라고 합니다. 정현 함수라고 하죠, 그죠 정현 함수. 그래서 정현파 함수, 뭐,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코사인 함수는 여현이라고 하죠, 그죠 여현.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주기를 주기는 시간이죠, 그죠 같은 패턴이 반복하는 시간을 T라고 보통 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 주기. 그러고 이제 한 패턴 1초 안에 패턴이 몇번 반복하느냐?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번 어, 반복을 하니까 여기 이제 1초인 경우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이거는 시간 단위 시간 동안에. 몇 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가? 요거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수는 숫자죠. 이건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빈도수, 뭐. 영어로는 프리퀀시라고 하죠. 그래서 f라고 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f다. 그래서 1초 동안에 반복되는 횟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횟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 주파수는 주파수 F는 주기의 역수입니다. 주기 T의 T분의 1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 1800번 도는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RPM은 1, 1분에 돌아가는 횟수죠. 레볼루션 l 미 t i 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1800번을 1분에 돈다. 1분에, 그죠? 1분에 1800번을 돈다는 얘기는 1초에는 얘가 60분의 1로 지 나눠진 거니까, 그죠? 60초니까, 1분은 60초니까, 그죠? 1800번. 이걸 다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60초분에 1800이니까. 번하고 초를 떼면 60분에 1800번 per 초죠. 그죠? 그러니까 1초에 몇번 도느냐? 나누기 하면 30번이죠. 그죠? 30번 p 초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레볼루션 per second가 되겠죠. RPS로 보통 이야기하데 1초에 30번 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1초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1초 동안에는 그러니까 아, 자. 1초 동안에 30번을 회전을 하죠. 그렇죠? 30번. 1초 동안에 30번을 회전을 하는데 그럼 1회전은 몇초 걸리는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1회전하는데 몇초 걸립니까? 30분에 1초에 1회 회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건 한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죠 주기 그래서 주기는 30분에 1초인데 주파수 또는 뭐 진동수라고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어쨌든 주파수 F는 1초 동안에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니까 30회죠. 그죠? 30회 RPS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파수 F하고 주파수 F하고 주기는 역수의 관계이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30, 1초에 30회니까 그죠. 1초에 30회니까 1회에는 30분에 1초 걸린다는 거죠. 그죠. 이런 역수 관계에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어,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게 그 각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도 지금 회전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도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도 도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원주의 경우에는 30도 60도 90도, 여기 180도죠. 그죠? 180도, 여기 270도. 다시 원위치로 와서 360도. 얘가 0도죠. 그죠? 이렇게, 여기 1사보면, 2사보면, 3사보면, 4사보면, 4사보면 4개 중에 1개라는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주를 360등분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도분초 방법입니다. 도분초라고 하죠. 그죠? 도분초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도는 도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데 그 사인 함수의 경우에는 특이한 이제 라디안이라고 하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라디안이라는 음, 각도 표기법을 씁니다. 그래뭐한 문으로는 호도법이라고도 합니다. 호를 뭐, 어, 표시하는 어, 각도 분할법이라 뭐 그런 뜻인데 하여튼 라디안이라는 각도를 씁니다. 라디안 각도는 좀 특이한데 표현하는 방법이 원주를 반지름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cm라고 할때 그죠. 이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의 거리가 이 반지름하고 똑같이 10cm가 되게 이 각도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시타라고읽습니다 세타라고 읽는데이 각도를 일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라디안 걸 일라드라고 보통 많이 쓰죠 그죠 일라디안은 반지름하고 원조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대략 뭐 6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뭐 실제로는 한 57도 몇분몇 몇, 몇 초라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0도로 가 보면 66이 36 원주는 360도니까 그죠? 60으로 나누면 약 6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6 6 라디안. 원주는 약6 라디안에 해당합니다. 6 라디안보다 조금 크겠죠, 그죠? 57도니까. 그래서 대략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정도면 각도 표현할 때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쓴다. 라디안 표현이 뭐 도의 한 60배에 가깝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음, 교류전력을, 교류전류를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도구는 대략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인함수. 그 다음, 주기함수. 주기의 주파수는 시간의 주기의 역수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 라디안. 표기법. 요 정도 설명을 좀 드렸고 추가적으로 그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지만 우리는 이 물리적으로 어 교류를 표현을 보통하기 때문에 물리, 저, 그 교류가 실제로는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면. 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병진 운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그죠? 병진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회전 운동이 있습니다. 회전 운동. 그래서, 병진 운동의 경우에 유명한 것이 거리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죠?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의 경우에는, 병진 운동의 경우에는 어, 거리, 속도, 가속도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건 각거리, 각속도, 각가속도 각자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타에 회전볼을 달아가지고 회전하는 것을 불빛을 비춰가지고 그죠? 그 그림자가 그 스크린 스크린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것을 왔다갔다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왔다갔다 반복 운동을 하는데 요거를 시간쪽에 따라서 이렇게 그린게 쌓인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도하고 관계가 됩니다. 속도하고 속도, 가속도하고 관계가 된다. 회전운동의 경우에는 각 속도라는 말을 써죠, 각 속도, 각 거리 순서대로 어, 표현을 하면 각 거리, 각 속도. 각 가속도. 자 이런 단위가 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진 운동에서의 거리, 속도, 가속도하고 같죠, 그죠 아, 거리, 속도, 가속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기호, 기호는 일반적으로 각 거리는 시타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세타, 뭐 시타, 같은 말입니다. 오메가. 오메가로 표현을 합니다. 각가 속도는 알파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세타 오메가 알파 그리스 문자죠, 그죠? 그리스 문자인데 그리스 문자는 이제 죽은 문자가 되기 때문에 옛날 고대 그리스 문자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서 수학 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타 오메가 알파는 각거리, 각속도, 각가속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진 운동에서 그죠? 병진 운동, 직선 운동을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데 직선 운동. 운동에서 속도는 그죠? 속도는 시간 음, 속도 곱하기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v는 S는 그죠. S는 V 곱하기 T 또는 뭐 Vt라고 씁니다. 동일하게 각 거리는 각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표현을 하면 그리는 세타죠. 그죠. 세타는 오메가 곱하기 t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메가 토토 t 또는 그냥 뭐 오메가 t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앞에서 배운 것은 주기함수 성격을 갖고 있죠. 그죠. 사인함수는 주기함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s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요거를 다르게 바꿔서 그죠? 사인 오메가 t라고도 쓴다. 뭐 같은 말이니까죠. 세타는 오메가 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들어서 가 그죠? 우리가 운동을 표현하는데 좀더 적합합니다.